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화제의 중심인 키워드 바로 짱 아이 중국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코로나의 종주국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도 원망의 대상 1순위 얼마 전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죠 최근 국내 방송기에서도 아주 드러은 차이나 머니로 눈살 찌푸리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2회 만에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에는 등장인물들이 뜬금포 중국식 의상을 입고 나오고 극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월병이 등장하여 논란이 됐었죠 드라마 빈센조에서도 한국의 고유 음식인 비빔밥을 마치 지들 음식인 것 마냥 중국어로 도배된 PPL로 등장시켜 논란이 있었고 드라마 여신강림에서도 에? 과도한 중국 PPL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활약으로 인한 한류 열풍에 배가 아팠던 걸까요? 이제는 한복과 김치, 태권도까지 건드리면서 모두 다 지들로부터 시작됐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침탈을 시도하고 있는 짜, 아이, 중국. 이번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이전부터 중국은 전 세계 민폐국 탑테어로 활동해왔습니다. 탑하니까 우리 팀 탑차이. 이들의 민폐행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내 것도 내 것, 니네 것은 당연히 내 것.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라는 파렴치한 카피 문화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야기시켰죠. 지금 현재도 서로 자국 내에 있는 타국의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며 안금이 깊어지는 중입니다. 얘들은 호주와도 1년째 냉전 상태입니다. 코로나 발원지 규명을 위해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재발절인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은 현재 호주산 물품 nope. 수입 정지와 반 덤핑 조치를 nope.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 호주 응원합니다. 화이팅!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 해외 자산 동결, 비자 발급 불허 등의 조치로 대응하며 뻔뻔국의 클라스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 문제, 타국의 해상에서는 막무가내 조업 활동 등 인접한 국가들에겐 최악의 이웃나라로 영예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중국 그럼 얘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세계 각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탓하는 행태 이는 어릴 적부터 세뇌시키듯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라는 왜곡된 주입식 교육 폐해로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삐뚤어진 중화사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어른들 말씀에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중국 친구들 생각에 빡쳐서 저도 모르게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 때는 중국은 빈곤 국가 이미지가 강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의 자본력이 막강해졌는지 그리고 그 총매 역할이 누구였는지 그 중심엔 바로 화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옮겨가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168개국에 8,700여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보다 중국 화교의 인원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이들 중 상당수가 화상으로 발돋움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현금성 유동자산만 2조에서 3조 3,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와우. 3천에서 4천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과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 경제집단으로 치면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은 제3의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교 미국 월가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에 필적할 만한 유일한 집단이 화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각국의 요직에도 광범위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말이죠.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의 남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할아버지 리콴유전 싱가포르 총리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이들은 모두 화교였습니다 이처럼 화교는 막강한 자본력과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화교 인구는 10%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90%,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 방적업의 60%를 화교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1.3%가 화교인 필리핀은 경제의 60%를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77%가 화교이며 이들이 상장기업의 80%가량을 점유해 화교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4%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만 화교의 자본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화교가 운영하는 기업이 동남아 주식상장사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민 맥주 창맥주그룹의 회장과 CP그룹의 회장이 태국 부자 1, 2위를 차지했는데 둘다 화교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매출 상위 20대 기업 중 18개가 화교 기업이며 부자 1위부터 3위까지 화교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10대 부호 중 9명이 화교로 채워졌으며 필리핀 역시 갓부 10명 중 6명이 화교입니다. 중국이 1979년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2005년까지 외자 유치 규모는 734조 2450억 원 규모이며 이중 화교 자본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보아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데 화교 자본이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1대1로 사업을 통해 화교 자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화교 자본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다음편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위세를 떨치는 짱아이 화교가 대한민국에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뿅